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Korean,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Pike.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그렇지mart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<Sparassium>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, 네. 그러니까 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<놉 encouraged>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, 그러니까 뭐 제가, 시장 그러니까 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돼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돼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돼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, 네. 그러니까 뭐 존재를 알게 됐고. <전에>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Yeah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네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yes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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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, 그러니까. 시장 네. 그러니까 뭐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.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제가 ondan.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. .cember까요? 호지사가 돼서 네.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.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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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]وب비닭니다.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]walker?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고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<üy>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고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<syllable>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고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, 예. 그러니까 뭐, 직원이었으니까, 됐고,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.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부럽습니다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.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합의 직원이었으니까. 호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Umnas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제가 ]umnas.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Dinas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Believers.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 호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.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지 않고 그렇게 불쾌...